오늘 추석에 이거 LA갈비 7근 샀어요 근데 좀 이렇게 두껍게 썰어진 것 같아 두껍네 응? 두꺼워 응 내가 얇게 썰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두껍게 썰어놨네 아이고 어아해좀더 얇아야 맛있는데 너무 두꺼운데 얘는 응 너무 또 얇으면 막 칙칙 쳐진다고 차라리 얇은 게 난데 응 쳐져도 두개 갖고 세개 내야 되는데 응이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이 핏물이 더잘 빠지고 또쌀에그 쌀뜨물에서 구수한 맛도 고기에 입혀지고 그래서 쌀뜨물로 담궈요 얼어서 녹으면은 물에 더 잠겨 종종 200ml 누린내 잡아주게 설탕 한국자이 설탕 넣으면은요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두시간 담궜어요 고기가 아까보다 부들부들해졌어요. 사각 한쪽이 이거 상태가 안 좋은 거 갈아 넣는 거예요. 반만. 양파가 크니까 이거 반만 넣으려고. 이제는 물한 컵을 부어주고, 이 파인애플. 국물도 좀 부어주고. 조금만 덜어놓고. 파인애플 두개 많이 넣으면 고기가 너무 녹아. 다시 또 갈아요. 이게 소, 소, 그 갈비 양념이에요. 이게 여기에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 재료들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하나 사서 꼭 넣어요. 양념을 추가로 조금씩 더 해놓은 거예요. 생강, 마늘, 간장도 한 150ml 더 넣어주고, 물엿도 한 150ml 정도. 정종, 한컵넣어지 200ml 넣어야지. 추. 참기름. 간이 맞나? 좀맛좀 좀 보고. 100ml 맛술 아니 나 김치통이 저게 너무 적을 것 같아서 큰것 같더니 고기 부드러워졌지? 어, 여기다 매실은 안 넣었네요 파인애플이 들어가면 고기가 더 부드럽고 하니까 매실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, 이런 식으로 쟀어요 숙성 2시간 셋쪽만 볼까? 음. 세 쪽! 부드러워. 부드러워? 응. 음. 그래서 좋아요? <웃음> 이렇게 두꺼운데 부드럽네? 군기면 내가 밥을 먹어야겠구나. 응. 음. 이놈에다 먹어. 음, 맛있어. 맛있어? 응. 음. 맛있네. 맛있어? 음. 약간 뭐지 이게? 과일 맛 같은 건데 새콤 새콤한 맛이 나는. 흙물 응. 올라온 거 많이 표시하고. 흙물이 음. 그냥 슬렁슬렁 올라오네. 또 올라오네? 응. 이제 안 올라오지, 이겼나봐. 음. 이거는 아까 이거 얇으니까, 아까 다 익었어. 그만, 그자. 이 정도는 다 익었어요. 거기가 막... 막 번질번질하네. 그걸 끄고, 레이 갈비요. 음, 굉장히 부드럽네요. 어, 맛도 좋고. 이렇게 했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영분도 이거 방금 한 건가? 네. 아니 그거 뭘 가져가 볼게? 맛있지? 응, 맛있나?